4주차에서 우리가 뭐 실험을 좀 하려고 그랬는 부분 아, 4주는 준비를 했고 5주차에 간단한 실험기구 제작을 그 다음에 6주차 오늘 에,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과, 증류, 뭐 추출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난 5주차에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 거를 한번 열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보고 그 다음 6주차 걸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뭘 만들려고 그랬냐 하면 이겁니다 간단한 실험기구를 우리가 시판되는 것을 사서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서 이와 같이 어떤 유리봉을 주었다면 은요 유리봉을 가지고 필요한 이런 기역자관이라든지 아니면 은 이런 뭐 모세관이라든지 기역자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리봉을 가지고 실험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안 만들고 다뭐 판매하는 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자 그걸 할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제일 처음 보시면은 자 유리 막대를 주면은 유리관을 이렇게 자릅니다. 자 유리관 자르는 것을 미리 하고 자르고 나서 자르고 나서 그 잘라진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 가지고 그걸 불 속에서 다듬어주지 않으면 손이 닿으면 바로 이렇게 절상 손이 닿혀요. 그래서 날카로운 면을 무디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기업자 이런 관을 구부린다는 얘기는 자 번호 속에서 충분히 돌려가지고 녹았을 때 딱딱한 고체가 어, 온도를 가하면 녹는다. 아까 녹, 녹는 온도가 있다고 그랬잖아. 유리 유리도 녹습니다. 일반 유리 같으면 우리가 알코올 램프에서도 쉽게 녹아져요 그럼 녹아졌는 상태에서 불 바깥에서 굽기 전에 굽히면 굽혀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기억자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데 보시면 이렇게 꺾이는데 각이 지면 안된다 왜냐하면 각이 졌을 때 나중에 여기 액체나 기체를 흘릴 때 보면 은 여기서 파손이 되면 실험 잘 하다가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부드럽게 꺾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충분히 녹여가지고 쭉 이렇게 당기면은요, 아주 가는 모세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모세관이 필요할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관도 없고, 모세관 잘라내고 나면은 끝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뾰족한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벌브만 이렇게 하면 스포이드가 돼요. 요즘 스포이드 같은 건다뭐 판매되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거 판매되고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험도 자, 이 유리봉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은 이렇게 한 4등분을 하겠다, 그죠? 4등분을 하겠다 그러면은 줄을 가지고요 이렇게 밀었다가 한번 정도 당기는 돼. 그리고 나서 그 겁났는 바 쪽을 반대편으로 하고 바닥을 보고 하시지 옆에 사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편히 키워가 눈에 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안경 이런거 쓰고 자 이렇게 막대기 꺾듯이 밀면서 당기면 은딱 끊어집니다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끊어진면은 날카롭기 때문에 다 된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코올 번호 하시고 자 이세질은 아마 녹여보면 잘안 녹아져요 온도가, 알코올램프의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올까? 알코올 온도, 불꽃 온도까지는 이 재질은 아주 강한 재질이라서 잘안 녹아요 그럼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그럼 알코올 아니고 우리가 쓸수 있는 이 어떤 번호 이걸 이용해서 그것 가지고도 안 녹는다 타이렉스 유리 같으면 잘안 녹아요 그럼 그건 더 높은 온도를 낼수 있는 여러분 정, 뭐 저저 용접하는 거 있잖아 철 용접하고 그죠 그런 불꽃을 가지고 녹여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이 자이 막대를 줬으면 이걸 가지고 유리봉을 가지고 필요한 실험기구를 실험 실험에 필요한 걸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자, 이런 것들은 기업자관 모세관 만들기, 스포이드 정도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자, 이 실험 내용이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오늘 할 내용은 자 이겁니다. 보시면은 앞쪽에서 봤습니다. 자, 고체 상태에서 열을 가하니까 녹는 녹는 온도가 있습니다. 액체 상태가 됩니다. 액체 상태에서 끓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 이상 온도의 기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측에 여기에 살 보시면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소리드 리퀴드, 그다음 가스, 물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물질 상태 그런데 네 가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자한 가지는 고체, 액체, 기체는 봤는데 네개 킷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가 플라즈마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물질의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러는. 상태를 아마 프라즈마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프라즈마가 뭐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심을 좀 하고 나서 아시겠어요 고체, 액체, 기체는 내가 설명을 좀할수 있겠는데 프라즈마는 용어는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물질이, 물질의 상태일까 그래서 프라즈마까지 넣어가지고 물질의 상태가 아니고 사태라고 부려요 사태 그 물질 상태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프라즈마라는 상태가 있다 자,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이 증류 그러는 실험을 이제 증류 혼합 물질을 분리를 하는데 분리할 때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증류라는 방법을 쓰자. 이 증류는 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액체 상태의 물질을 가열을 하면은 끓는점 이상이면 기체로 갑니다. 그러면 혼합물질이 있는데 이렇게 기체화되는 그 온도가 달라 끓는 온도가 달라 그러면 그 끓는 온도차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 가능하잖아 그렇죠? 당연하지 그게 지금 얘기하는 증류방법입니다 자, 증류방법에도 몇 가지가 있다 단순 정류가 있고요 분별 정류가 있고 감압 정류라는 방법이 있고 수정기 정류라는 방법이 언급이 됩니다 이네 가지 정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할까 싶습니다 자 분별 정류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분별 정류관을 이용을 합니다 자, 단순 증류는 이렇게, 자, 여기에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가열을 시키면은, 자, 물질이 기체 상태로 되어서, 냉각관으로 거쳐서, 다시 열을 뺏기고 나면은 액체 상태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이게 단순 증류예요 근데 분별 증류는 여기에 분별 증류관을 달고 나서, 분별정류관을 달아가지고 정류한다 이 얘기는요 분별정류는 단순정류를 여러 번 반복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이걸 기억을 좀 합시다 분별정류관을 하나 달아 놓으면 단순정류를 여러 번 반복한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 어떤 여러가지 ABCD, 막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각각의 끓는 점은 다 달라. 다르면은,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미끄럼틀이라고 한번 생. 미끄럼틀을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미끄럼틀 아니고, 미끄럼틀을 뜨 꾸루 이렇게 우리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생겨요. 자, 가장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갈 거에요 그 다음에 물질이 또 따라오는 면 A가 가장 끓는 점이 낮다면 이렇게 올라가고 B는 그 다음 뒤 따라가고 C는 뒤따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렇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가장 낮은 물질은 여기서 증료되면은 여기 가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받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끄럼틀를 거꾸로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는 녀석은 이렇게 해서 가지만은 잘못 올라가는 녀석은 가다가 중간에 미끄러져가 되, 되더라고 미끄러져서 되더라고 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호남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일지라도 이 분별 정류관을 하나 미끄럼틀을 통해 가지고 정류를 하면요. 깨끗한 물질들을 순차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원유 속에 뭐 휘발유, 뭐 경유, 중유하고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잖아. 그걸 이런 분별 정류를 통해가지고 가장 미리 정류되어 나오는 구축고급 휘발유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질이 낮은 휘발유 없고 이런 식으로 분별 정류를 통해서 정류 석유류 제품이 얻어지고 있어요. 자, 분별 정류 관을 하나 설치하면은 이 단순 정류 장치 단, 단순 정류를 여러 번 반복한 효과가 나온다.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감압 정류입니다. 이거는 압력을 낮추면 끓는 점이 내려갑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밥이 안되잖아. 왜? 물이 100도 되기 전에 압력이 낮아서 끓어서 제거가 되어버려요. 살아나 버려. 그러니까 밥이 안 돼. 그러려면 압력 밥솥 가지고 올라가면 제일 확실하지. 근데 등산 가는데 압력 밥솥을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나? 그렇죠? 그럼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 쓰면 될까? 뭐 도를 누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증기가 빠져나가는 걸 방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 뭐 소금을 조금 넣든지 설탕을 조금 넣든지 그러면은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자,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낮춰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증류가 가능하다 얘기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 올리면은 물질이 열분해 된다든지 파괴되어 버리면은 정류 의미가 없잖아. 자, 그런 물질들. 그러면 압력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이거, 이것을 통해가지고, 어, 여기에 공기가 들어있다면 이 공기를 뽑아내면 됩니다. 공기를 뽑아내주면 압력이 여기에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지니까 감압 증류가 됩니다. 근데 이거, 이쪽이, 이쪽이 이제 공기를 뽑아내는 장치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 이제 수정기 증류라는 증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증류를 할때 수정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함께 증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수정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증류시킵니다. 나중에 이 수정기 증류는 단백질 양을 구하는 단백질 정량 분석의 이 수증기 정류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류는 똑같은데 수증기를 공급해 주면서 정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수증기 정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질을 이제 끓는 점을 이용을 해서 차이점을 이용을 해서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역주차에 하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7주는 뭘까? 여과, 정류, 추출 중에 선택해서 실험해보자. 근데 지금 봤을 때 실험, 실험보다도 이 책을 지금 좀 수업이 나가기가 급해. 맞죠? 그래서 오늘 제가 3장, 3장, 4장, 3장 4장 까지를 아마 제가 이 자, 잠깐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어 가지고 좀 쉬었다 해야 되겠지. 그지 1시간 넘었다. 그렇지? 자.